그림을 보고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충열, 송치윤, 송혜영, 김구환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성명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겠습니다. 이충열, 송치윤, 송혜영, 김구환을 드래그 해주시고 기본급과 상여금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옆으로 드래그, 이충열도 옆으로 드래그, 송치음부터 긴구안의 상여금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범위 지정이 끝났으면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충열, 송치윤, 송혜영, 김구안의 퇴직금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겠습니다. 퇴직금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충열, 송치윤, 송혜영, 김구안의 범위를 씌우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퇴직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퇴직금이 연두색이기 때문에 연두색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퇴직금의 묶은 세로막대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축을 체크할 수 있죠?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항목의 축제 구목은 사업명을 적어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기본 가로를 클릭하겠습니다. 사원명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기본 세로를 클릭하시고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의 홈탭에서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2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꼴을 해주겠습니다. 세로축 눈금의 최대값을 수정하겠습니다. 세로축에서 숫자를 더블클릭해주겠습니다. 최대값을 만으로 수정해주시고 주단위를 천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송치운 데이터의 퇴직금 계열에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점이 여기에만 생겨야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범내의 글꼴 크기를 9로 하겠습니다. 범내를 클릭하시고 상단의 홈탭에서 크기가 9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배치는 아래쪽인데 아래쪽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를 해주겠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겠습니다. 상단에 효과를 클릭하시고 그림자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겠습니다. 세로축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축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축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표시 단위를 천으로 해주겠습니다. 보조축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표시 단위를 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차트의 크기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테두리 눈금선의 차트의 크기를 딱 맞게 맞출 때는 키보드의 Alt키를 먼저 누릅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시면 눈금선에 딱 맞게 크기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천은 그림이 없기 때문에 키보드에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도형, 별및 현수막에서 폭발 8pt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선의 너비는 1pt를 해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을 하겠습니다. 선 하살표를 클릭해주시고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서식을 누르시고 검정 텍스트 1, 하살표에서 그림과 같은 하살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우선 차트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기본 가로 제목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축 제목을 고객명을 입력해 주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상단의 홈탭을 누르시고 글꼴은 도둠을 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4를 해 주겠습니다. 글꼴 색은 파랑을 해 주겠습니다. 밑줄 실선을 해 주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재는 이용일수와 누적점수 두 개만 있지만 이용일수와 누적점수를 중복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자료를 범위 씌워 주시고 컨트롤 C 차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용일수를 클릭해 주시고 다시 이용일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일수만 클릭이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변경 파란색 이용일수를 묶은 세로막대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누적 점수를 묶은 세로막 대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차트 범례의 배치는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범례를 선택하시고 위쪽을 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범례를 클릭해주시고 상단의 홈탭에서 글꼴을 눌림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색윤곽선 자주 강조사를 선택해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눈금선에서 기본 주 세로를 클릭하시고 꺾은 선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오른쪽에서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하시고 선에서 완만한 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꺾은 선을 선택하시고 완만한 선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클릭하시고 새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차트 이름은 차트 1이 아니라 차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차트 제목은 시트의 c 2 셀과 연결하여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연결하실 때는 먼저 차트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디자인 차트 요소추가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를 해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는 C 이 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차트 제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트 제목 뒤에 2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똑같이 2가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원본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바꾼 내용은 반드시 원상복귀 시켜야 됩니다.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 축제목은 이름을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시고 축제목 기본 세로를 클릭하시고 축제목은 점수를 해주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축제목이 점수로 누워 있는게 아니라 세워져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크기 및 속성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점수가 세로로 적힙니다. 차트 영역에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차트 차 영역 서식이 됩니다. 계열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데이터 계열 서식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홈탭이 있죠. 홈탭에서 글자 크기를 9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를 해주겠습니다. 테두리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효과를 누르시고 그림자 미리 설정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해주겠습니다 필기시험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 막대를 클릭해서 모든 파란색 계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 다음 실기시험 계열의 겹치기를 50%로 지정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막대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계열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 계열 겹치기를 50%로 지정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적용이 됩니다. 엔터 타원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원을 보시면 왼쪽이 왼쪽 선에 닿았고 위쪽이 위쪽 선에 닿았고 오른쪽 선이 오른쪽에 아래쪽 선이 아래에 닿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작 위치를 여기 끝점에 맞춰서 해주시고 마지막 위치도 여기 끝점을 해주시면 상하좌우가 모두 붙는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에 딱 맞게 그리실 때는 Alt키를 누르고 하시면 되죠. 먼저 Alt키를 누르시고 끝점에 드래그를 시작하시면 눈금선에 딱 맞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손에 떼시고 ALT키는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상단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을 하겠습니다. 선 너비는 1pt를 해주겠습니다. 선을 작업해 주겠습니다. 선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를 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1pt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살표 끝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살표에서 하살표 스타일 2를 해주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위치를 열로 변경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행렬 전환을 눌러주겠습니다. 중국과 인도 계열을 제거하겠습니다. 중국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꺾은 선을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인도는 보라색이기 때문에 보라색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일본은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조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보조축에서 클릭하시면 보조축의 축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축 옵션을 클릭하시고 최소값을 마이너스 3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값을 거꾸로를 체크해 주시고 세로축 눈금은 최대값 300으로 해주겠습니다. 세로축을 선택해 주시고 최대값을 3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적용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에 한국 슬래시 일본의 무역 수지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상단의 홈탭을 누르시고 글꼴은 도둠체를 적어주시고 엔터, 글자 크기는 16을 해주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이 모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의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쪽을 선택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에서 분홍 파겹지를 선택해주겠습니다.